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자, 요번 주부터 저희가 차트 분석란에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차트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움직임의 페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차트 분석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직접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주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의 한 주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DJPY 달러 엔 페어입니다. 자 먼저 달러 y e 위클리 차트입니다. 주봉이죠. 가격을 보시면 현재 상승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105.523, 1 0 5 5에 지지선을 터치 후 다시 올라와서 저희가 브레이크했던 그 지점 이 추세선과 저항선이 만나는 108.8레벨까지 올라와서 도지캔들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데일리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일단은 가격이 W 모양처럼 더블 바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현재 위치가 박스권처럼 애매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지선까지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거래를 할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거래는 저희가 매번 가상화폐 때도 그렇고 저희가 매주 분석해드리는 분석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항상 그 답변을 알려드렸어요. 브레이크, 앤드 리테스트 그게 답입니다.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현재...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는 부위가 지지선과 저항선 가까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셨으니 어디든 위든 아래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가 이루어져야지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는 건요 108.8레벨과 추세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가격이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야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든요 일단은 추세선을 그려놓고요. 가격이 1차로는 이 구간을 뚫어야 돼요. 일단은 상승 추세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뚫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지지선을 뚫어야지 그 다음 지지선까지 그리고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usd jpy의 페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리스캔 리워드는요 첫번째는 이렇게 될거예요 여기가 완벽하게 부서지고 두번째 지지선까지 부서지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여기서 진입을 하셔서 전 고점 자이 저항선이 만나는 이 구간 저항선과 가격이 만나는 이 구간 여기를 중점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타겟 그리고 두번째 타겟은 2 3 1피인전 저점까지 그러면 1. 1대 1.5 정도의 리스크 리워드 레시오가 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할로 거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완벽한 그림을 만들고 여기서 더블 탑이 나와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확정이 났다면 여기서 저희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전 고점이었던 108.8의 저항선 레벨까지 올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더블 탑이나 완벽한 하락 포메이션이 만들어졌다 하시면 리스크를 좀 내려서 더 높은 리스크 리워드의 레시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상승세 위로 올라가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항선과 추세선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더블 바텀이 나오면 더 좋고요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음 저항선까지 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미 저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저점에서 10에서 20핍 정도의 밑으로 레이오를 설정을 해 주신다면 물론 리스크 레이오는 1대 1.29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 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리스크를 뒀다가 스탑로스를 뒀다가 위로 올라가면 점점 이렇게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리스크레시오가 3까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의 시나리오는 확인 메모법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선과 추세선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캔들스틱 컨포메이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것이 USDJPY의 한 주간의 움직임 예측입니다. 다음은 유로 달러 페어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채널을 만들어가며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으나 현재 1.15500의 저항선과 피보나치 61.8레벨을 가격이 존중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하락핸들을 만들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한 주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기대해 볼 것은 무엇이냐 A, B, C, D 패턴이 첫 번째로 기대해 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A, B, C, D로 움직인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어디까지? C는 D로 A에서 B는 C와 D의 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 A, B, C, D의 패턴입니다. 가격이 보시면 하락 캔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일단은 전 저점의 레벨까지 1.1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첫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보기 좀 어렵네요. 잠시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1.144레벨의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한다면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유로달러의 움직임 자, 궁극적으로 ABCD 패턴을 따라간다면 가격이 ABCD까지 내려가면서 3 6 1핍대1 2 7핍의 움직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레시오는요 1대 2.84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뚫어야 될게 조금 많아요. 상승추세, 상승채널에 위에 부분 뚫어야 되고요. 정선 뚫어야 되고요. 하락 추세에 하락 추세선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61.8에서 가격이 여기서 멈추면은 일단은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올라간, 올라간다고 올라간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61.8 레벨 근처에서 이미 존중을 한번한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되고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이 레벨에서 몇번의 터치가 있었을 때 몇번의 터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캔들스틱과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하신 후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어디까지? 첫번째 1.17, 두번째 1.1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관점은 조금 하락, 하락세 쪽으로 좀 기운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신 후 확인 매매법으로 거래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옌 페어입니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118레벨까지 118레벨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반등을 하면서 122레벨 위까지 올라가 현재 보시면 4시간짜리 보시면 가격이 이레벨에 묶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마켓 오픈 이후 첫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일단은 갭이 있고요. 만약에 갭이 이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가격이 일단은 피를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만약에 브레이크 리테스트라고 보인다면 여기서 일단은 리테스트 캔들이 나오겠죠. 베어리시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저점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로, 얘네 페어의 움직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갭이 나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느 페어건 가격이 마켓 오픈되는 갭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켓 오픈 때는 거래를 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마켓 오픈 때는 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갭은 언제든 필이 될수 있고 언제는 너무 늦게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가격이 필를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하실 때는 일단은 마켓 오픈 시간은 피해 주시고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했을 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상승으로 올라가는 패턴은 125.5레벨을 뚫은 후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 레벨인 127.5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상승 플랜의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박스권이었던 이 레벨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가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일단은 130레벨, 129.5레벨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보일지 아니면 그걸 뚫고 그 고점, 다음 고점까지 올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갭이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갭이 안 나온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어디를 124.3레벨을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전 저점까지 내려가지만 일단은 지지선까지 122.6레벨 그 다음에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저점 121.3레벨 그 다음에 꼬리를 만들었던 118.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유로 JPY의 움직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유로, 달러, 달러엔, 그리고 유로엔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주 되시고 여러분들 꼭, 꼭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항상 조심하고, 조신하고 한번, 두번, 세번 더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돈을 잃는 찬스도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거래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다가서실 수 있습니다. 자한 주간 거래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